안녕하십니까 1월 10일자 해선물 외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에 이어 고용동향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소식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임금상승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점이 부각되며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달러 약세의 금리 하락으로 나스닥은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중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로 5% 이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이나 수요 가능성이 부각됐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향유 매출이 가시화될 전망에 상승했네요 하지만 장후반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물가가 아직 안정화가 안됐다는 언급에 매물이 추려되며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달러 약세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수요 증가가기 대돼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여은 총재가 고용지표 등 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섣부르다는 발언에 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눈치 보기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한 모습이 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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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삭은 1 8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 8 0 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 8 0 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5,0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인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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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in today, goodbye.